살살, 살살, 살살, 아, 살살, 살살, 살살, 살살, 지살 살살, 살살, 살 야, 야, 맞아? 왼발은 거리를 다 봐봐. 그렇지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봐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아 왜? 아니잖아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같은데 우리 지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발 오른발 발이 오른발 왜 도망 안 돼? 오른발 왼발 이게 안 된다고? 한번 해봐야 돼. 돼, 해봐. 아 오른발 <웃음> 왼발 <웃음> 상 무릎 세우고? 한번 해봐, 빨리. 자, 무릎이 해봐. 킹구십. 아, 하는 예. 거지. 예. 이 발로. 야, 예. 밟고 던지라고. 어. 힘을 여기서부터. 밟고 이렇게 하러 가야지. 네, 둘 다, 네, 둘다 네, 네, 네. 여기서. 슈스 가서 이스또는스타는슈는슈스타스타는 슈스타는 그스스스타는스타스타스타고 슈스타는 스스타스타는 슈스타는 슈스타는 슈스타는 슈스타는 슈 하지 마. 지금 이제 민규 지금 힘들어 가지이 지금. 아, 지금 저녁에 어, 또한 어, 시간 동안 힘들려야 돼 맞습니다. 어? 네. 힘들어 지금. 최초최초빨최저 네. 빨리 민규. 빨리 아, 이게 이게 내가 큰 선수 아, 되는 거야. 민규도 공 많이 던졌으니까 줘 봐봐. 너무 즐거요즐거요 달다. <웃음> 달아요. 쓴데. <맞습니다>. 어. <웃음> <웃음> 야, 너, 너, 걸려. 어, 어, 어, 어. 3초 64. 가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3초 나가, 3초 2, 3 3초 0, 8 <웃음> 3초 1, 8 <웃음> 3초 4, 7 <웃음> 3초 2, 9야 뭐야 똥발이네 3초 3, 4똥말이야똥말 3초 44. 3초 44. 3초 44. 3 4초 오, 4초 안에 들어왔어. 3초 왔어5 9 어, 3초 5 3 아, 빨라. 어? 3초 5초 3초 3초 삼초공이. 들초이공 빡. 빡 잘못 뛰었어. <웃음> 아 잘못 뛰었어. 3초이7 다시 뛰어. 야, 다시 야, 잘못 뛰어. 이 없어. 잘못 뛰어도. 전화해. 연락해야 재봉틀 재봉틀 공 오. 야 재봉틀. 왔다 도로 100%. 축축축축 축. 하나. 오. 3초14 오 제멋쳤어 엄신 아니야 첫번째하고 달라 3초03 그러니까, 3초04 어, 서로 3초 3초 3초 2초 94. 2초 85 어, 2초 85 2초 7 5 2초 85아 제주 2.8, 9 너는 항상 준비가 안 되면 뛰어 민기야, 민기야. 3초 2일 이게 설치에 뛰어야 될거 아니야 나 되네 2초 9, 5야 슈퍼르키 똥발 에에에에에에에 에, 에, 에, 에, 에. 3초 아, 0, 5아 하지마 세은다안 준다 3초 0, 5 3초 2, 일 오케이 수고했다. 됐습니다. 여기에서 삐하한데갑 누가 오고 있어. 아이가안 봤어. 아니가설치했으지나 60%로 뛰는데 어, 빨라. 천천히 뛰었는데. 쫙, 쫙, 쫙, 쫙, 쫙, 쫙, 쫙, 아아아 그거 아니야. 100% 리